<목소리> 우와 다 올라오는 것 봐. 오우 씨, 이것 봐. 오우 나딱어 배놈자는 이게 배놈, 배놈. 아 엄마 지금 몇 시에요? 오 어, 시. 낙지야 낙지. 야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. 지금 낚시가잖아. 아니야 분호라고. 아니야 대가리가 그렇게 둥글지 않잖아. 여기 볼문호가 이렇다고. 그니까 내가 많이 낙지야 낙지. 많이 내가 굉장히 많이 봤어. 낙지 아니에요? 어? 낙지 아니. 너 낙지 본적 있어? 낚질라니까이야 가자 무테 나만아 내가 야야야 일로 와봐 야, 야 카메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야더 일로 와야 빨판이 <웃음> 다는게 다르단 말이야 오귀야 어야 장난 아니까이 카메라로 찍으니까. 계신데? 오빠 잡아, 금 준다고 아 지금, 어제 삼촌 오셨으니까 막 지금, 지금, 다금 지금, 는금 지금, 는금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아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아, 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아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아, 금지 지금, 아, 이게 우와 다리 올라오는 것봐우 씨. 뚝뚝떡떡 뚝뚝오떡나뚝뚝떡오떡뚝래떡떡떡가뚝떡떡떡뚝뚝떡가떡 뚝뚝떡떡떡 뚝뚝떡떡떡 뚝뚝떡떡떡 뚝뚝떡떡떡 뚝뚝요떡떡 뚝뚝떡떡떡 뚝뚝떡떡떡 뚝뚝떡떡오뚝뚝떡 펜아! 이걸로는 구글 렌즈로 검색이 안 돼. 아! 아! 까그 물고기 지 아! 아! 셋이서 다 아! 아! 아! 아! 거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<목소리> 아, 어, 어. 얘들은 한 마리도 잡은 거 없어? 그냥 찾아주기만 한면 거야? 얘네들이 바, 찾아주기만 했어? 아, 그니까 얘는 얘가 발견한 거, 얘가 발견한, 발견한 거, 거 있을 거 아니야? 나중에 먹으러 그래, 그럼 다치자 내일 먹씩한 마리씩 아, 무슨데 저, 저, 내가 뭐딱그같은 전사된 느낌 있잖아 이게 아니고 아, 금데실선사 아, 근데 실선사우 지 따서 넣어야지 어, 기분 좋네, 괜찮네. 자, 그만 놀아 이제 15. 맞, 15. 맛 없어서 이러면은. 너도 20반. 들어 20반. 와, 자리 크네 이거. 근데 넌 오. 대장이니까. 우리가 제일 많이 잡았지. <웃음> 뭐, 하나 더, 하나만 더. <웃음> 수고했어. <웃음> 네. 아, <응. 웃음> 너도 이제 빨리 커가지고 한만큼 잡으면 돼. 알지? <웃음> 야, 이 메기는 뭐야? 바다에. 야, 민물 메기랑 똑같이 생겼는데? <웃음> 지금 오늘 공내 먹어야 되네.